병원에 오셨습니까? 네, 어제 어머. 집에서 혼자 자르다가 다쳐서 <웃음> 혼자, 혼자 머리가 많이 아파져서 병원에 네.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잘안 나가니까, 네. 웬만하면 좀 집에서 자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거는 지 오바구요. <웃음> 어, 되게 힘들어요. 머리가 좀 이쁘게 자르시려면 미용실을 꼭 가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좀 파여있네요. 그 라인이 너무 파져있고, 이런 라인들이 집 파먹은 듯이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밑에 머리는 좀한 3mm 정도로 갈 거고 밑쪽 어? 네. 머리는 3mm 정도 가고 위에 머리는 정리해서 라인을 좀잘 잡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라인이 너무 이제 심한 각도로 나 있고 이런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밑에 라인부터 쑥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파져 있는 듯한 거는 어, 간단하게 이런 3mm 정도로 슬리퍼로 치시면 좋죠 근데 여기서 우리 초보 미용사 분들은 탭을 안 끼실 수는 없을 거예요푹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탭을 3mm 정도 맞춰서 치시고 약간 약간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으시면 안돼요 위로 일자로 치듯이 살짝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이렇게 서 살짝 그 위에 머리를 살짝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라데이션을 잘 내주셔야 돼요 조금 이제 두피를 조금 누른다는 생각으로 살짝 하셔야 이런 파인 곳도 살짝 사라져요 음, 너무 많이 파서 잘안 사라지네요 일단 그래도 이런식으로 살짝 같이 라인을 잡아주시면 좋고 워낙 짧게 자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손님은, 이렇게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살짝, 살짝, 목을 살짝 눕혀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탭을 빼주셔도 되요 그래서, 최대한, 이그 라인의 끝에, 요, 끝 부분으로, 클리퍼의 끝 부분으로 살살 해가지고, 최대한 그, 나와 있는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듯이 살살살살 치워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그리고 라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파졌으면 얼추 라인을 그라데이션이 안될것 같으면 어그 라인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맞춰서 딱 끊어서 딱 끊어서 할순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회사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회사 들어가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라인 너무 따고 좀 약간 어디서 좀 놀아본 것 같고, 돈안 되잖아. 그죠? 네. 음, 그래서 이거 는 원래 밑에를 너무 바싹 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라인을 또 우리가 잡아줘야죠. 0mm 정도 되는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거예 그리고 본연의 블랙형 라인을 한번 따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컨텐츠 좋네요. 좀 약간 이렇게 머리가 집에서 잘못 자르신 분또 이렇게. <웃음> 땜빵 난거 정리하는 거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좀 약간 가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밀긴 했으나 밑에 그 라인은 아마 두피 상태에서는 라인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시술 자체가 더 어려워 이 라인을 맞추는 게 그러니까요 응 음, 그래서 워낙 파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얗게 칠 수는 없고 그 라인을 맞춰서 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치시면 조금 라인이 좀 빵꾸난 게 조금 어.. 커버가 됐죠 그래서 이 라인은 중요한 건 여기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너무 파면 안 돼요 머리가 여기까지 너무 이렇게 올라오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어좀 약간 어, 초반머리가 되죠 <웃음> 그래서 약간 요렇게 요런식으로 좀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해 드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요 요 라인이 또 많이 파져 있죠 요렇게 요렇게 어그 부분을 또 파져 있는 부분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 드리면 안 돼요 또 여기에 어떤 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또 커버를 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한 m m 로 똑같이 살살 이렇게 살살 쳐드리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도 살살 이렇게 잘라 주시는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잘라다가 툭툭 집어넣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이렇게 좀 쳐주시고 같이 맞춰서 3mm 그리고 탭을 뺀 상태에서 3mm로 이렇게 2,3mm로 이렇게 살살 맞춰주시는 거예요 밑에 라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뭉친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살살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넉넉 붙들어 내시고요 땜빵 잘가니다 고맙지 하셨어요. 네, <웃음> 자, 이렇게 좀 잘라주면 또 하나의 라인이 생 되는 거죠. 뒷머리를 한번 잘라볼까요? 깔끔하죠?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잘랐던 머리기 이 때문에, 그죠? 네.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요 머리를 깔끔하게 올라가 있는 거를 이렇게 파놨던 거죠. <웃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뒷머리도 이제 비슷하게 잘라야 되니까 3mm로, 3mm로 살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정확하게 빼주시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위에를 잘 보시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3mm로 이렇게 캡을 끼우셔서 살짝 C형으로 쳐주시면 돼요. C형으로. 이거 뭐, 다들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쳐주시고, 그래 뒤에랑, 뒤쪽하고, 이, 이쪽하고, 이쪽 라인이 색깔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 다, 이렇게 탭을 다 끼신 상태에서, 이제 탭을 빼주신 상태에서, 조금만 더, 여기 밑에 라인하고, 이 앞, 옆머리 라인하고, 지금 현재 뒷머리 라인하고, 얼추 맞춰주시는 것도, 어, 우리 손님한테는, 어디 가서 원래 이렇게 잘랐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래 저는 이렇게 좀 하얗게 안 자르는데 워낙 손님이 좀 짧게 자르는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맞죠? 네, 해병대 출신입니다. 어,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깔끔하게 터주시면 아주 좋은 라인을 볼 수가 있죠. 어, 지금. 그 귀신 잡는 귀신 해병 그지? 네 대단합니다 이런식으로 잡으시고 이런 라인도 살살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살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탭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옆머리랑 같이 이어주는 게 센스죠? 약간 이렇게 이어주시면, 절대 집에서 자른 것처럼 티가 안 나죠. 그냥 제가 욕먹으면 됩니다. 맞죠? 네. 네? <웃음> 내가 잘랐어? 그래, 맞아. 그래서 이런 데 라인도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어, 확연히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나죠. 이거를 살짝 이렇게 2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캡 빼주신 상태에서 쳐주셔야 돼요. 옆머리랑 얼추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쭉 올라가주시면 돼요.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자르는 게 조금씩 이제 1년 동안 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좀 쉬워져 있을 건데 열심히 연습하면 금방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열심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빗 잡는 법, 클리퍼 이거 잡는 법, 바위를 잡는 법. 이거를 제 영상 중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보시는 분들은 꼭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어, 저의 그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자르는 게 이렇게 잘라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머리 다 잘랐습니다. 잘랐고 일단 옆에 라인하고 뒷머리하고 아주 일치감 있게 좀 많이 좀 했고요. 이쪽은 너무 많이 파놨던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성공적으로 한 8-90%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머리가 아주 이쁘게 된것 같아요. 뒷머리도 그렇게 이제 두상 차이가 있겠지만, 되게 깔끔하게 올려드린 것 같고, 네. 한, 한 3~4일 정도만 되면 아마 어, 일반인처럼 어? 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초보 미용사 화이팅! 열심히,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웃음> 님말이야 네, 화이팅! <웃음> 어, 머리 어떠세요? 아, 너무 아라고요 마음에 들어? 네, 출근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다행이네요. 휴가 안 줘도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휴가 쓰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출근하세요. 네. 블랙형 화이팅. 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